저희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는 미국과 유럽 쪽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고객님들께서 사랑해 주신 덕분에 좀더 좋은 품질로 계속 제품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문 프로듀서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좀더 멋지게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DSP 기능입니다. DSP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최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스피커가 두 곳으로 다가 5W, 5W 전면에 어, 우퍼 부스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70의 어, 음악 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M70의 장점, 또 M90의 다이나믹의 장점, 그리고 DSP 기능. 두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듀엣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블루투스 버전 5.0 버전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은 가운데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배터리 어, 잔량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또 충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있고요 처음에 켜지게 되면 어, k t v 라는 에코 어, 이펙터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하나스 셋, 드 전문가들이 만져서 어, 세팅에는 음향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에코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펙트 효과가 얼마나 다른지. 하트스피드 하트스피드 요거 이제 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에코에 왕왕왕 올려 주는 에코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셋과 맥스터 이거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펙터라는 기능이 탑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운드에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어, 노래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KTV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첫 번째 왼쪽 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눌러줄 때마다 이 노래하는 에코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에코가 없는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강우용으로 사용하실 때 쓰실 수 있을 정도 되고요. 한번또 눌러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팝 기능입니다. 하나 둘셋넷 마이크 테스트 넷, 넷. 조금 드라이하게 이렇게 어, 또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 개념입니다. 어, 가수들이나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에코에 그닥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악기 연주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적합합니다. 하나, 하나 둘셋넷 넷. 이제 기본이 좀 짧죠? 또한번 눌러주면 KT.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노래하시니까 아, 굉장히 편리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 미라클 M100은, 어, 현재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어폰 기능과 억스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이어폰을 연결하고 노래를 할 때, 어, 자체 스피커 소리가 나오게도 할수 있고 또는 자체 스피커에 안 나오고 이어폰으로만 들을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은 사용 설명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하시고요 최신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억스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억스 케이블을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어,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은 이제 억스 기능이 없어진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대비해서 저희가 FM 송신기능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어, 마이크의 볼륨이라든가 뭐 음악의 볼륨들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 볼륨을 조절해보겠습니다. 음. 어, 아, 좋습니다. 음. 여기 이제 기본 볼륨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누르면 마이크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왼쪽으로 누르면 마이크 볼륨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 아, 둘, 셋, 넷. 마이크 소리가 안 나죠. 우리가 빠져 있는 MR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을 플레이할 때 잠깐 눌러 주시게 되면, 예, MR이라는 버튼이 작동이 되면서 가수의 목소리를, 어, 예, 어, 아, 둘, 셋, 넷. 예, 비로브를 사용하셔갖고. 노래하는 분위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 M70에서도 있었던 기능인데 듀엣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두 분이 같은 마이크를 들고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듀엣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의 소리가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30mm짜리 대형 어, 마이, 어,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유닛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음을 받아주는 효과가 어, 작은 형태의 일반적인 마이크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블루투스 마이크 미라클 M100과 함께 어, 좋은 취미생활, 가족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